안녕하세요. 복싱을 글로 배운 사람입니다. 집에서 복싱을 연습하기 위해서 새로 산 샌드백을 설치하면 준비가 완료됐고 얌! 내가 할수 있는 건 원투를 그리고 바디션을 올려! 글러브를 처음 껴보는데 생각보다 크네요. 복싱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자세가 엉망이지만 잘할수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한눈만 뵌다는 것입니다. 어딜가 와 끝난 줄 알았지 내가 한놈만 팬다고 했지 아직 한참 오잘라 15kg라서 처음에는 가벼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첫번이 나름 후회감독고 초보이 제가 치기 적당하네요 편안는 일이 있을 때 샌드백을 계속 치면 스트레스 해소해도 음. 좋을 것 같습니다 후덕푸도 음. 배워서 제대로 해보고 싶지만 부정에 다녀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녀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런 것처럼 가르도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만 안 되겠죠? 당연히 안 될지. 주방, 복싱 기술이 너무 다양해서 부정에서 제대로 배운 후 기회가 되면 대회에도 나가보고 싶습니다. 엄청 많고 내려올 것같아요킥 연습도 하는.